그러면 상관이, 상관이 두 개를 서로 상관지어서뭐 이렇게 할때그 상관인 건가요? 네. 응. 아, 그래서 상관이구나. 응. 네네, 알겠습니다. 응.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지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